안녕하세요 건강에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성대 내전, 성대 접촉, 성대 접지, 성대 진동이라는 말들 모두 들어보셨죠?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 정확한 뜻을 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때에 맞지 않게 말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대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성대 내전입니다 성대 내전이란 V자로 벌어져 있는 성대를 1 1자로 모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1 1자에서 V자로 벌려주는 행위를 성대 외전이라고 부르죠 다음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죠 바로 성대 접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땅의 다음 또는 땅의 댐이라는 뜻인데요. 성대가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보통 힘있는 믹스 보이스로 파워풀하게 노래할 때 성대 내전이 잘 유지되어서 성대 접촉이 불안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성대가 잘 접지되었다, 성대 접지가 좋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성대 진동은 성대가 내전되어 11자로 모인 상태에서 호흡이 흘러 나올 때 성대가 펄럭거리며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대 진동은 바이브레이링의 의미를 가지죠 하지만 성대 진동의 다양한 종류를 말할 때는 포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세한 건 여기 이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대 접촉입니다 성대 접촉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성대 접지의 의미입니다 성대 접지처럼 성대가 잘 닫혀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경우죠 성대 접촉이 잘 유지된다는 라 말은 성대 접지가 잘 유지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대 진동의 의미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면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성대 접촉이 강하다라는 말은 성대 접촉률이 높다 즉 흉성의 비율이 높다 라고 볼수 있고 가벼운 성대 접촉이라는 말은 성대 접촉률이 낮은 상태 즉 두성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떠셨나요?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지만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바르게 성대 내전이 되고 성대 접지 혹은 성대 접촉이 잘된 상태에서 건강한 성대 진동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보컬살롱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